야. 아, 뒤 한번 보여 줘요. 아, <웃음> 어, 알겠어요. <웃음> 축배를 들어라. 뭐야? 어, 총소리? 야, 네, 어디서 들렸는지 알아요? 어디서? SW 방면이었던 것 같아요. S에서 줌되는 사람 한번 훑어주세요 배율 없으신 분 있어요? 저는 2배율입니다 어 일로 오세요. 제가 사배드릴게요 오케이 이거 저언더 위쪽인 것 같은데 NW 쪽으로 빠졌을 것 같은데 제가 이쪽 들어갈 때 저한테 썼거든요 오케이 그럼 2번이 지금 가고 있거든? 2번을 네. 실험삼아 한번 보죠 <웃음> 이번 마루탄가? 암버트! 아, <웃음> 고우, 고우! 그린! 그린핑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이 오케이 왜안이는데 <웃음> 자기.. <웃음> 자기도 아는 거요 마루타라는 단어에 민감한가 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오케이 컴비 케어풀 그러면 앞으로 한국말로 다 얘기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팔소리! 팔소리! 팔소리? 나게 거의 다 시내 근처로 왔나 봐. 다오이프리 여의 타이케여오타이 오케이 확인? SD 어딨어, 어디 있 어? 컷, 아이스 컷한 명이 었나 본데요? 네, 아이고여 기서 솔 코스 를 만나 네. 와우, 뭐있 어요? 나고야지 오, 황보 입니다. 이야 황곤해 이거. 와우 개꿀인가 보네. 내가 <웃음> 다 먹었다. <웃음> 아이좀 <아니>, 나눠 주십시다저 <웃음> 구상 먹었어요 구상 구상 이 정도 쯤에서 자기장 타고 이동할까요? 에 너무 에, 에, 에, 에 넘버, 넘버 두, 넘버 두, 너무 너무 더 너무 더 너무 헤이 y <컴>, 커머. <웃음> 쟤, 쟤 너무 의지가 너무... 투철한데? 실험체로도 아주 훌륭하고 말해 음... 아, 역시 마루타 아, 네네네 음. 마루타, 마루타로 <웃음> 저 오빠, 동요하잖아, 지금 <웃음> 아, 마루... 레츠고, 레츠고, 남보 투. 레츠고! 요, 남보! 바이거 이거 봐, 이거 봐 마루타라는 얘기 듣고 바로 돌아와 버리잖아. <웃음> 아, 집이랑 저 건너편 언더 쪽에서 싸우나봐요. 예 조금 구경하다가 구시락 먹고 떡이라 보자. 구시락 먹고 네. 떡이랑 먹으면 두번 먹는 거네요. SS, 네. <웃음> SS, 어, 어, OK, OK, Don's y o s 싸버리라고? 떠한 시간, 떠한 있어. 제, 제 가는데? 한 명, 한명 있던 거커트했어요 오케이 오케이. 아얘 예, 여기 뒤로 왔어요? 어이방면 뒤에 있었더라고요. 오, 여기 쉬어. 여기 시체 있어 요 여기. 예 일단 일단 조심하세요. 얘뭐 예, 그런 거 없나? 아유 이 불쌍한 걸아 얘. 예. 보고 있 냐？무섭 게키 와？아, 너무 전투 지가 너무, 너무 강렬 한데, 얘는 <웃음> 그러 게왜 아까 s 라고？하 던데. 어, 되게 아, 아 저기 보급 떨어졌네. 아 그래요? 네, 220. 지금 아 전직났네, 전직났어. 오케이. 아 이거. 이거 뒤로 는 새끼 뭐야 여기. 타소리 아 찾았다 확인 집안엔 들어가요 보급 뒤쪽 보급 상자 아, 아, 뒤쪽이요 오른쪽으로 올라갔어요 SW 방향 오케이 진통제 하나 빨리 보내세요 예, 어까까 예. 오! 까고까어열명열 명이다 열명아 쏘지 마이 <웃음> 아바 m 아이 빼가. 뒤쪽에서 u 요5 0방 t 빨리 넘어와요, 넘어와. 우리 쪽으로 넘어. w s s 오케 o 오케이. 오케이 s o n g w h s o n t s w o s wrong? What's 95! 꺼, 꺼, 꺼. 95! 95 방향에 한명 J 네. 쟤를 와야 되는데 이제 제쟤존버려나 쟤 설마 뛴다 죽여 아빠. 뒤쪽으로 해서 갈게요 돌아서 네네 GO GO GO GO S 천천히 계속 정면에 있어요 바위. 오케이. 나왔다. 아, 킬. 나이스 나이스. SE. SE 오케이. 채울게요. 오케이 저도 피처입니다. 세명 남았어요. 천천히 할게요. 네. 150. 집에 한 명, 저격 가능해요. 지금 머리 살짝살짝 내밀는데 아, 바깥에도 있어요. 예 여기는 이집 이 먹었네. 아, 와, 뭐야? 이거 두대맞춤 뒤에서 났었는데, 뒤에서요. 뒤에가요 뒤에서요. 뒤에서요. 뒤정면요 뒤에서요. 뒤에 왼쪽. 뒤에 네. S4, 오케이, 아이카링아 이거 뛰어야겠다. 아, 아. 저쪽 죽었다 이거 자기장에. 아저 나무에네 있 나무에. 나무에도 있고 지금 집안에도 한명 있어요. Go, go 아이고, 어, 넘버 2 굿, 굿! 굿, 굿! 아, 근데 이거 1대3인데? 와 아, 돈다한 명! 아유, 아유 아깝네요. 아 아깝네요. 나이스 했어요. 나이스, 나이스. Okay. 굿, 굿. GG. 수고했어요.